왔다, 왔어, 진행자, 미스터 아입니다 오늘은 고창 선우사 입구 천정기 유물인 송악평골나무를 보겠습니다. 그 이전에 선우사 입구에 있는 이판나무도쭉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무들이 아주 숲을 이루었습니다. 여기는 선우사 들어가기 입구에 있는 숲길입니다. 숲길에 이렇게 사이가 좋아서 선우가 붙었습니다. 이런 나무들을 열리거이라고 합니다. 붙어서 붙었어. 붙었어. 감정이 아주 좋나봐요. 네. 막꼬여서 매일매일 고여야 되여서 매일 나무들이 이렇게 이한 나무들이 절비하게 여기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너 서른 사이 가면 이 나무는 또 어, 그냥 저게 누워 자도 되겠어. 나무가 희한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절 영상이 한번 담아봤습니다. 오늘은 나무 구경하는 날입니다 <웃음> 나무도 구경하고 바위도 구경하고 그렇게 하는겁니다 오늘은 나무만 담았습니다 길지않아요 짧은시간내에 이거는 그처님께서 아, 깨달은 모습을 보이시나 여기 서는 사이니 드디어 천재개념을 송왕 덕클나무를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송왕 덕클나무를 겠습니다 저기, 단 바위를 타고 저렇게 올라가고 있고요천년기니물로 시작인 회의입니다. 우리나라에 있고요, 손호사 고창이 있는 거다 입구에 오래된 나무, 이렇게 손호사 입구에 있는 송악 등콜나무를 구독자요 부탁드립니다. 입구에 있는.